2020년 8월 2일 영상이기 시작 지금 시간은 4시 25분 정도가 됐고 이제 방송 촬영 전날 쉬는 텀을 가지면서 어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어 그래서 딱히 오늘은 특별히 한 일은 없었고 그냥 아침을 먹고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다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영상을 찍었다 어, 이렇게 일찍 영상일기를 찍어도 괜찮은 게 오늘은 또 이제 별일 없이 이제 영화 보고 음, 먹을 것좀 많이 먹고 쉬고 할 거라서 그냥 오늘 하루의 그런 마음가짐을 그냥 가짐 어떻게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파트2로 들어가니까 여태까지 그런 어, 연수원 생활 그리고 방송이 이만런 자세가 어떤 상황인지 좀참담고 싶어서 그런 걸 얘기하게 될것 같다. 일단 어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게 일단 시간이 많이 없었어서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으면 약간 좀 몸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 다시 기간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어뭐 트레이닝에 관련된 스케줄은 아예 없고 완전 완전 내 몸을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날이어서 이건 내, 나에 대해 조금 더어 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여태까지 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파트2에 들어갈 때 해당되는 그런 음, 스케줄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제 방송 들어가면 어, 우린 나에게 아주 어, 뭔가 큰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어, 사실 아일랜드에서 가서 방송에 가서도 그렇게 변함은 없을 것 같다. 어, 원래대로 우, 루틴하게 생활하고 음, 연습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될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이거는 되게 좀, 좀 매일매일 했던 말이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로 이게 이 스케줄대로 뭔가 방송에서 이행하면은 그냥 그 방송상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시간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이런 규, 규율을 어,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인 것 같고 그런 걸 미리 몸으로 터득하고 생각도 터득해놨으니 그걸 방송에서 배운 어,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연수원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걸 극복해가는 나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이러, 이것저것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하면서 너무너무 어, 마음도 괜찮아지고 더내 스스로가 어른스러워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어,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적으로 어,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포인트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데뷔에 임박해 있다면 어어 어, 그러면은 예, 여기서 나를 트레이 내 트레이닝을 도와주시던 그리고 나를 케어해 주시던 어 TND님들과 리더님 랑도 거의 마지막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좀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디 가서도 쉽게 배울 수 없는 부분을 되게 이렇게 배웠다는것 자체가 되게 어좀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그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못다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준비생들끼리 준비한 모르시겠지만 롤링 페이퍼 정상스럽게 적어서 이렇게 드리면은, 그래도 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여태까지, 어, 정말 이제 데뷔 한다고 치면은, 한달 반?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 이건. 뭔가 내 인생에서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순간인 것 같고 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연습생이라는 그런 3년의 시간 보다도더 어, 연습생뿐만 아니라 나를 어, 나라는 사람이 이런 음악을 할수 있게끔 온전한 몸 상태에 될수 있도록 내 몸을 관리해온 나도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게참 신기하고 참 음, 감사하고 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복받았고 행복하고 그런 감동이 들고 음, 왜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항상 뭐 어디, 어딜 디 가든 데뷔를 하든 못하든 겸손을 잃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더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워낙에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카메라에 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나에게는 나한테는 정말 이 일은 영문도 모른 채 시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열정을 얻어서 뭔가 불이 나게 연습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데뷔라는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데뷔 준비생이 되어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 내가 벌써 이렇게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그 스토리를 더 길게 쓰고 싶고 어, 그만큼 나는 오랫동안 그 스토리를 위해서 준비했고 그래서 걱정 없이 열심히 해서 어, 계속해서 이, 나의 음악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은 기대 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이제 남은 방송을 파이팅해서 열심히 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나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이 떠오르고 물론 지금, 지금 이 준비 대비를한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은그 문턱에 갈수 있을지 말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모든 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리고 어 데뷔를 도와주셨던 많은 많은 트레이너 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신인개발팀 다떠오르 떠오르, 떠오르고 너무 감사드리고 마음을 잃지 않고 의심히 해야 될것 같다. 이브 화이팅 하자 이승. 데뷔합시다. 영상일 끝.